20대 국감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아, 20대 마지막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은 사실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는 주로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 중에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이끌어낸 게 있어서 향후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과제들이 좀 있는데 하나는 법률 구조 서비스, 국가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좀 체계적으로 갖추는 거. 법원 행정처가 가장 거기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어제 행정처장이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 입장이 좀 선회하게 됐어요. 그걸 이용해서 좀잘 만들 수 있게 좀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 채무자 회생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좀 균질한 기준을 좀 마련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계속 챙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국감을 국감처럼 준비를 못해서 점수는 45점? 별 5개 만점에 별 3개 정도? 그럼 60점인데? 45점에서 60점 사이? 끝났으니까 좀 집중하실 게 봐요.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서 오늘도 회의를 했는데 공수처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민 분들에게 알리고 통과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또 국회개혁특위원장이라서 위 일하는 국회 만들기 입법과제도 정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옷이 이쁘네 됐어요? <웃음> 만약에 이 표창장에 실물이 압수돼서 현존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범행 시점이 벌어지고 범행 방법도 완전히 다른 방법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볼수 있습니까? 아 <웃음> 아니 문구가 똑같잖아요. 자, 김철규. 경찰이... 지검장님 법과 원칙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있냐고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최초로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이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면 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특수부 폐지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부분만 알려줬더니 나머지를 기대하지 않으면 어떡하자고요. 이게 보정공고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저 이게 무슨 유머란에 실려 있는 건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계십니까? 법률구조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혜택을 받기 쉽고 편안한 구조로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처현님 차관님은 어떠십니까? 기존에 기존에 찬성합니다. 행정처장님 어떠십니까?